2016년 4월 14일 밤 9시 26분 36초에 일본 구마모토현의 일본기상청 기준 규모 6.5와 미국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까지 125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진도 6.4의 강진이 또한 차례 발생하여 많은 불안감을 가지던 일본인들은 추가 강진 발생에 대하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2016년 4월 16일 새벽 1시 25분 26초에 구마모토에서 일본 기상청 기준 추가적인 규모 7.3의 강진,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434명의 사망자와 43,0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규모 6.5 이상의 주요 지진 가운데 규모 3.5 이상의 여진 발생 건수로도 세 번째를 차지하는 구마모토 대지진은 4월 14일에 첫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후타가와 단층 길이 64km와 히나고 단층 길이 81km가 부딪치며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4월 중순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하기 몇달 전에 구마모토현의 후타가와 단층과 히나고 단층을 조사하였고 대지진 발생 확률을 30%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통계적인 숫자에 익숙하기에 이번에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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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의 지진학자들이 뉴스칼럼 에서까지 이번 휴가나다 해역의 강진은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휴가나다 해역을 조사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나다 해역은 일본 정부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휴가나다 해역의 지진들을 살펴봐도 분명히 이번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가 문제인데 그런데 1월 15일에 통가해 해저화산 대폭발로 인한 충격파를 규슈 휴가나다 해역과 난카이 트로프가 받았을 것이므로 난카이 트로프 해저화산들의 상태가 매우 궁금해지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